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리뷰할거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용 짐벌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스마트폰 짐벌은 4년전에 지운테크의 스무스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스무스큐 짐벌을 사용한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일 때문에 이 짐벌을 오랜만에 스마트폰 짐벌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 스마트 큐는 이미 미러리스용으로 제가 개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니 RX100 마크4에 지금 얹어서 사용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래서 많은 걸 고민을 하다가 이 짐벌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짐벌은 모자의 미니 NX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나 이런 리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자에 미니 NX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다른 특징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 스마트폰 짐벌은 제가 잘안 쓰게 됐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들 있는데 좀 사용하자고 하니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즘 삼성 갤럭시 광고 보니까 이렇게 들고서 슈퍼 스무스라고 해가지고 막 들고 뛰고 달리는데도 안 흔들리는 화면을 보여주고 이런 포티지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컴퓨터어적으로 그래서 짐벌이 살짝 필요 없는 경우도 요즘에 솔직히 엄청나게 뛰는 거 아니라면은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봐요.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짐벌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 결국에 잠시만요 네, 지금 유튜브 찍으니까 나중에 전화해줘 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카톡이 올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많은 돌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맥이 끊기거나 이게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이유로 통해 가지고 짐벌을 좀 사용하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NX로 만약에 전화가 온다면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 만약 에 전화 왔죠? 그러면. 어, 그래. 새로 <웃음> 모드가 이런 식으로 좋은 점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모자 미니 NX를 사게 된첫 번째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짐벌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수직형으로 삼각대가 펼쳐져서 부정을 하거나 색깔도 이렇게 블랙 계열이 많아요. 네, 이 짐벌은 디자인에서 좀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트라이포트 놓는 위치도 조금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고 약간 그레이 컬러가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버튼도 딱 잡기 좋게 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도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조그 셔츠를 딱 맞고 뒤에 있는 트리거 버튼도 둘째 손가락에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축이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의 와이드 렌즈의 기둥이 안 걸리기 위해서 옆으로 꺾었다고 하던데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크기입니다 지금 딱 봐도 크기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스마트폰이 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짐벌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좀 많이 작아졌죠 그리고 이게 폴드로 접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접혀지면 더 작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옛날에 나왔던 짐벌들은 이렇게 폴딩이 안되기 때문에 좀 커지는데 짐벌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본거로운 녀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벌은 접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펼쳐도 크기가 기존 짐벌보다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크기도 이 짐벌을 선택한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짐벌 모자는 제가 처음 써보는데요 모자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기능도 많고 그래서 제가 뭐 트래킹 기능이나 아니면 자동 완성으로 템플릿처럼 만들어주는 많은 템플릿이 무료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 테스트로 촬영도 해봤는데 뭐꽤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편집할 때 인트로나 아웃트로 같은데 넣어가지고 아니면 또는 사이사에 이 넣었을 때좀더 감각적인 영상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은 이 마감입니다. 마감이 플라스틱이에요. 까끄어워지진 않는데 좀 마감 상태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어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트래킹 기능이 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트래킹을 놨어도 트래킹 타겟을 놓친다거나 트래킹 어떤 사람 얼굴에 맞췄는데 다른 사람 지나니까 그 사람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지윤의 스무스큐를 똑같이 어플로 돌려봤는데 모자보다 훨씬 정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또 지윤이 좀 나은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자동 템플릿 같은 기능은 없어 가지고 또 그런 점은 모자가 또 훨씬 뛰어난 것 같긴 했습니다 어플이 연결이 되면 여기서 버튼만으로 녹화나 녹화중지가 되고 줌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 모드도 되고요 이게 제가 블루투스 연결을 안한 상태에서는 세로 모드로 안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세로 모드도 자동으로 되는데 이런 세로 모드도 다 지원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네, 어쨌든 어플에서 트래킹 기능이 조금 약한 것은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긴 형태 때문인지 몰라도 어, 인셉션 모드 또는 불텍스 모드라고 하잖아요 360도 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네, 그리고 다음 단점은 뭐그 지금 짐벌에 액정이나 상태 표시창이 없어가지고 좀 보기 어렵다 근데 저는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크게 핸드폰 짐벌이 뭐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각각 버튼을 몇번 해보니까 좀 편하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본 단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점과 장점을 조금 알아봤는데 국내 정발가로 1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던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짐벌치고는 굉장히 크기도 컴팩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제가 지난번에 DJI RSC2 프리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짐벌은 가지고 다니면 실제 로좀 짐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폴더 되고 작게 접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로 가지고 다니시면 느껴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짐볼도 그게 돼서 사게 된 이유도 있어요 이짐볼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느낌이라서 좋긴 좋았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뷰가 도움 되셨고 앞으로 저랑 제품 리뷰 계속 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 또 전화 왔다 여보세요?